안녕하세요 덕질하는 유부남 제이덕후입니다 덕질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작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게 있어서 덕질의 시초는 바로 원피스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손목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시계? 음...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대세죠 저 역시도 지금 A사와 S사의 스마트워치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워치 세계에서도 원피스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가민입니다 가민에서 출시한 스마트워치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리해주고 우리 일상 생활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스마트워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가민에서 출시한 인스팅트2 솔라 제품을 바로 원피스와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30가지 이상의 멀티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런닝은 기본이고 하이킹 골프 특히나 이번에 업데이트된 철인 3종 경기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면 스트레스 수분 섭취 기록 등 건강 모니터링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톡 문자 전화 수신 알림은 당연한 기능이고요 그럼 솔라는 무엇이냐 마마무 no. 태양광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의 충전을 하지 않아도 태양광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제가 차고 다녀보니까 배터리가 소모되기는 커녕 오히려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요즘 날씨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등산 여행 여러가지 레저스포츠들을 많이 즐기고 계시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조난이나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도 꺼지고 스마트 워치마저 꺼진다면 정말 암담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이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 태양광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만 하늘에 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워치 기능 중에 GPS, 나침반, 트랙백 기능 등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웃도어를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TMI인데 걸프전 때 미군은 정부에서 GPS 기계를 제공해 주었는데 미군들은 자신들의 사비로 가민의 GPS 장비를 구매해서 사용했을 정도로 굉장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굉장한 기술력을 가진 가민 스마트워치가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보는 원피스와 콜라보를 하여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 제품은 현재 국내 1300대 한정판으로 와디즈에서 펀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와디즈에서 펀딩을 즐겨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아이템 재밌는 아이템, 그리고 실용성 있는 아이템을 펀딩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가민 원피스 콜라보 워치를 펀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세가지 제품을 펀딩하고 있습니다 루피 조로 초파 루피는 이렇게 블랙 머스타드 레드 색상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조합인데요 화면에는 루피의 해적기 그림이 표시되어 있어 이 워치는 원피스 루피를 상징하고 있다 를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조로는 약간 국방 느낌으로 조로의 상징적인 컬러 그린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입대하는 남자친구 군인인 남자친구에게 선물해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자친구는 보기만해도 귀여운 초파입니다 초파는 인스팅트2S 솔라라는 제품명을 하고 있는데요 루피조로제품과는 크기가 약간 더 작습니다 디자인은 귀엽고 이뻐서 남녀 누구에게나 어울릴 수 있겠지만 이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착용하시기에 조금 작은 감이 있을 거고요. 여자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제품 구성은 본체와 케이블, 설명서 그리고 가민 스티커와 애니메이션 스티커 시계 거치대 겸 스탠드가 들어가 있고 현재 와디즈 내에서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원피스 캔 글라스 레트로 제품도 함께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아 근데 이건 수량이 거의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서두르셔야 됩니다. 링크는 더보기 와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펀딩 기간이 6월 20일까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세 가지 중에 루피 디자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기존에 차고 다니던 스마트 워치보다 가볍고 편합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확실히 스포츠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계답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니크한 아이템 가민 원피스 콜라보 워치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제가 또 다음에 어떤 덕질을 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